다너 때문이잖아! 야 이거 뭐 어떻게만 안는데그 약! 근 손실 온다고! 와 졸라 못생겼다뭐 어색한 몸 없이 너한대 때릴래? 됐어? 야그 새끼 씨발 그 새끼 집에서 불러. 어. 근데 그 새끼 진짜 똑같이 해줄 테니까. 아 걔네 집에서 부로뗀다고시수 아, 있고. 아 제발 아 제발! 그만! 아, 깠다니까! 아, 아, 아, 으니까 줄게 내거 줄게 진짜. <웃음> 몇십 뿌리지 마라. 아저쪼잖아 새끼. 소고기 얼마나 한다. 아십분먹한데또 네가 다참먹었지 같이 먹었잖아. 나한 번밖에 안 먹었다고. 또 사면 되지. 뭐네 아낄 게 없어 단백질 아끼냐? 네가 돈더 내라. 뭔 개소리야. 어디 오지? 누가 오야? 누가 오냐고? 저기 혹시 내도 근육이세요? 너 이따 마트 가서 전화해 아, 왜? 집에 먹을 거 없어 아 문자로 해뭐 배달 시키는가 뭐 먹을 건데? 야 물회 어때 물회 나 물회 안 먹어 아회 시켜 나 회를 안 먹는다고 그걸 모르냐? 야 목살 어때? 목살 샐러드로 시킨다 야, 샐러드를 뭐돈 주고 사 먹냐 아니다 잠봉비를 먹자 나 버터 안 먹어 버터 빼고 시킬게 아, 얼만데? 배달비까지 36,000원 야, 진거 아니야? 야, 야, 취소해라 뭐 시켰어? 아니, 36 야, 아 36,000원이면 야, 일차한 달치에다가 다 20개에다가 야, SBD 36개월로 게 할부로 끊을 수 있는데 진짜. 너 진짜 언제 철들래? 아, 침에 들었어 어? 아, 진짜 <웃음> 새끼가 보자보자하니까 보장, 어우, 아! 진짜 아프다고! 그 나이가 몇인데 싸우냐? 아니 아버지 이기지 배가 뭔데? 한 명씩 말해 한 명씩. 딸. 아니 아빠 아들이 철을 안 들잖아. 뭐? 철을 안 들어? 아니 아침에도 들고 온게 철인데 이... 이 지금 아직도 새 냄새가 나는데 철 들거 확실하게 들어라. 애매하게 들지 말고. 야내 아빠지만 존나 멋있다 진짜. 와 모티베이션이 확대네. 야 아버지 철 확실하게 들고 계십니다 진짜. 다려오겠습니다 엄마, 아빠랑 왜 결혼했어? 속았어